네,皆さん,こんにちは. 皆さんこんにちは 여기서는 일본어 8번, 어, 8번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하이, 자, 8번째 수업인데, 어, 지난주에는 태형, 대형, 음, 태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 동사에, 에, 동사를 활용시켜서 어떻게 태형을 만드는지. 어. 그걸 했고요. 그거를 아직 좀확실하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음, 그건 뭐 다른 동영상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 어, 하세요. 에, 자 어, 태형입니다. 태형은 원래 뭐뭐 하고 라든지 해서의 뜻이죠. 음, 자 어, 태형은 그럼 뭐뭐 하고 해서의 뜻인데 이 태형을 활용하면요 어, 여러 가지 문법, 음,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게 예, 93쪽, 음, 93페이지 예, 쪽에 나와 있는데요 어, 데います, 데ください, 데 이마스, 데 그다 사이, 데카라데 미루 그런 거자 음. 오늘은 그 위에 음, 두개 있는 거데 이마스하고 데 그다 사이 그런 표현을 어, 배웠습니다 어, 수업 시간에는 어, 그 다른 것도 했어요 대형의 복습도 했지만 그건 생략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대 이마스라는 표현인데요 마, 이거는 뭐뭐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마스가 있습니다니까 어, 그대로 옮긴 거죠 아이. 자 이런 경우 고양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 어, TV를 보다가 테레비오 미루 그렇죠 자 TV를 보고 있습니다 테레비오 밑에 이마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자 반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見ていません! 하면 됩니다. 아이, 에, 자, 어, 이거는 교재 98쪽 음, 내용입니다. 9 8 98 어, 페이지 です 今何をしていますか? 음今が 어, 지금이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 자, 이 사람은 음, 자, 모기에 있죠? 어, 아이,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음, じゃあチッタが撮るはいじゃあ公園エソがもう一兆ではい公園で写真を撮っています公園で写真を撮っていますはいじゃあ今何をしていますかはい何をしていますかチベソティビルボゴイスミダはいボダが見るあれじゃうんはいチベソうちでううちチ 집이라는 건 "우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응. 이에라고할 때도 있지만, 거의 막, 그 뜻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집, 응. 이에 대 "우치" 대테레비요 "이에" 테이마스테레 "이에" 데 테레비어, "이에" 데테 "이에" 데이 자, 목욕을 하다인데요. 목욕을 하다를, 어, 어떻게 말하냐면은, 오후로니 하이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에, 자, 이거는요, 직역하면은, 하면, 오후로, 목욕당. 목욕당에, 막, 욕조, 에, 음 하이르가 원래 들어가다의 뜻입니다. 들어가다. 응. 어. 그니까, 목욕당에 들어가는 거니까, 막, 결국은, 한국말로 하면, 목욕하다라는 거죠. 아이. 자, 어, 이거를 어떻게? 모욕하고 있습니, 있습니다 오프로니 하이테이마스 음, 어, 근데 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혹시 눈치챈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음, 하이르가 1그룹입니까? 2그룹입니까? 음 1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르로 끝나니까 때가 되는거죠. 어, 근데 이거 잘 보면요. 어, 르로 끝나죠. 어, 바로 앞에 글자가 이죠 그러면 이 그룹이어야 되죠. 어, 근데 1그룹 지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은 어, 하이루가 예외라는 거죠. 예외. 1그룹 동사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활용되는 거 어, 그런 거 있었죠. 가える 돌아가다 해도 쓸 음, 가진 어, 가える 음, 그것도 어,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룹이지만은 사실은 일 그룹이다 예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루도 그런 류의 동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이 자 하여튼 오후로니 하이 때이마스 하이 자 이거는 이마 나니て시ま마스가 음악을 듣다. 하이, 듣고 있죠. 하이 듣다가 키크. 방에서 해야 돼. 音楽を聴いています部屋で音楽を聴いていますま렇게 まあ, 말할 수るすす다はいじゃあああスープシガーねうんまあいごるううちょゲームききじ 어, 어 어, 형식, 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걸 き략하기じゅきじゅきじゅきじゅきじゅきじゅきじゅきじゅきじゅ 대 그다사이라는 표현. 음. 자, 이거는 뭐뭐 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어, 해주세요. 음. 해주세요. 그렇죠. 그다사이가 원래 주세요죠. 주세요. 커피 음. 그다사이 하면은 커피 주세요죠. 어. 근데 뭐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든지 음. 그런 거 있죠. 어, 뭐뭐 사겨주세요. 음. 어, 사겨주세요가 예로 나오는 건좀 이상하지만은 어, 어, 뭐. 읽어주세요. 음, 봐주세요. 음, 그런 거 어, 대형에다가 그다 사이로 연결하면 됩니다. 아이. 자, 음, 수업 시간에는요 어, 이렇게 대 그다 사이 조금 스토리를 있게 어, 자, 이런 이런 거를 대 그다 사이로 만들어봤는데 아이. 결혼해주세요. 결혼하다, 결혼する. 사귀어주세요. 사귀다가,付き合う. 전화번호를 갈치다전화번호를시엘 대감이 오염은 편지를 읽다. 대감이 오염 사진을 같이 찍다. 사진을 이슈니 돌을. 전화하다. 대화수자 응. 이거를 응. 이런 식으로 어, 해주세요로 어, 만들어 봅니다. .はい. 대형, 그냥 대형 만들면 되는 거예요. 결혼し시대だ시대 付き合ってください電話番号を教えてください手紙を読んでください写真を一緒に撮ってください電話してくださいまあいろんしぐろてぬごじあ、まあすおシしがねのによいごるかじごもうストーリーをまってろそもうへじせよへじせよもうくろんしぐろやんすべんんでよぎその戦略かぎ 로 합니다. 음, 막하 간에 대형에다가 음, 어, 그다사이 붙이면 뭐뭐 해주세요. 그리고 어, 대형에다가 어, 이마스 붙이면 뭐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두 개의 표현을 어, 오늘은 배워, 어, 이번에는 배운 겁니다. 아이, 자 어, 프린트 프린트 내용도 여기에 있는데, 막막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거의 다입니다. 아이, 자 수고하셨습니다.